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이번은 지난번에 이어서 남자훈련소 크로커다일의 충격시적 실체 제2편입니다 예,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이번 편은 제가 크로커다일님께 보내는 영상편지 형태로 구성합니다 안녕 방과 내가 널안 처음 한건 14년도 정월이었는데 그동안 잊고 지내서 미안해 알고 보니 너 그동안 음악도 꾸준히 했던 뮤지션이었구나. 내독심이좀더 깊었으면 오늘이야 널 발견하고 반가워할 일은 없었을 텐데. 사실 난 음악도 모르고 메탈에는 더 문외 하니야 그리고 사실 고기도 덜 좋아해. 그래도 사람들이 너 얘기하면 자랑스레 팬이라고 할 거야. 성당에는 1년에 두번 나가는 인간도 누가 예수님 욕하면 싸울 수 있는 거거든. 암튼 너와 관련된 영상 올린 거니 코인 타려는 거 아니고 순수히 팬심인 거 알아줘. 아마 넌 관심 없겠지 니네 채널에서는 내가 널 형님 대우해 주지만 원래 내가 형이고 내 채널이니 형의 마음으로 얘기할게 하나 후원 이런거 구걸하지마 너 내년에 1 0 0만 구독자 찍고 월 1억 벌 인간이야 근데 뭘 찌질하게 독자들에게 돈을 걷어 니네 계좌 박제되고 싶어? 물론 그때가선 내가 실드치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 자체가 없는게 좋잖아 암튼 지금 널 구독하는 98%의 어린 양들은 너보다도 돈이 없어 나중에 진정한 남자구실 고 하려고 널 열심히 구독하는 거 아냐 뱃대지 부른 남자는 니네 채널 안 본다고! 물론 보전하고다 썩은 건 아니지만 나처럼 그리고 네 영상은 무슨 광고가 기본이 5분이고 10분, 20분짜리 광고부터 어, 봐봐 어? 이렇게 어? 5분짜리 광고 다 바, 봤는데 이거 끝나고 나니까 바로 또 뭐냐 14분 5 0초 15분짜리 광고가 또 붙는 거야 어? 이거 독자들이 너한테 충성도가 높아서 너한테 붙는 광고 끝까지 다 보나봐 사실 나도 다봐 그러니까 이제 구걸하지마 네가 나보다 더잘볼 거니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꼭 후원 안하는 인간들이 이런 소리 한다고 할까봐 형 너한테 후원했다 그리고 임마 그때도 너 변가랑 한번붙였을때 진짜 소송당하면 후원하려고 계속 기사 찾아봤어 네가 성당 당했다고 하니까 알기 쉽게 비유할게 예수님이 감란산에서 오병이어 기적하셨잖아 근데 그 무슨 진보적인 해석한답시고 그기적이 진실이 예수님이 당신 가지신 물고기 다섯 마리 다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찔려서 꾸역꾸역 자기 싸놓은 거 내놔서 다 같이 나눠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은 거래 내 장난해? 신이 아들이 그깟 5천명 감당 못해서 찌질하게 도네이션 요구했겠어? 예수는 오병이어가지고 5천명 그냥 먹이신 거야 그리고 그랬으니까 인류를 대표하는 신이 되신 거야 잘 들어 너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튜버 락커가 될 사람이야 총재가 찌질하게 그깟 감당 못해서 도네이션 요구해야겠어? 물론 소송 같은 거 들어가면 팬들이 후원해야지 아무 암튼 현재의 미래를 저장 잡히면 안돼 그리고 하나 훈련소 멤버십에 2등 노예와 수속노예 이게 반말 사용 가능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보기 안 좋아 원래 자본주의 사회가 매출이 곧 인격이고 돈이 곧 지위지만 이런 멤버십은 너의 격을 깎아 너의 멤버십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같은 회원끼리 자괴감 들게 만들면 안 되잖아 회... 이몇푼더낸게 뭐라고 상대한테 반말하고 자빠졌어 너는 선생 입장이니 이름 부르고 반말을 해도 돼 근데 회원들끼리는 등급에 따라 서로 우습게 여기면 안돼 너는 멤버십 우습게 보여 원래 동문은 서로 수평이야 같이 반말하던 거 존대하게 회장급은 크로커다일한테 채팅으로 반말 가능은 괜찮은 것 같아 고급 회원은 대중해 줘야지 내가 좀 신기가 있어서 내가 눈여겨본 사람들은 다 떴어 근데 나중에 내 눈을 또 뽑아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었지 암튼 너도 한국을 대표하는 유튜버 라커가될 사람이야 너희 조놈이 달려있어 요건 다시 생각하길 바래 그럼 이만 안녕 아참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면 형이 밥도 사고 너 다이어트 한약도 해줄게 한약 한 먹어 임마 좋아요와 구르, 구독을 누르시면